손 이쪽 손 똥꼬발랄 차차. 그가없 봐. 마시 끝이 난 조건이 난 조건이 난 그만해라. 그만해라. 그만해라. 그만해라. 그만해라. 그만해라. 그만해라. 그만해라. 그질다 나나 내가. 나이했 나. 나. 마스크 나 나. 나. 얼마 없어? 너 없다. 나라. 다다조지 않았다 <웃음>